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KP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에 있는 왕복 2차선에 접한 임야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왕복 2차선에 접혀진 산입니다. 도로에 잘 접혀져 있는 나지막한 산입니다. 오천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큰 소나무는 조금 있으나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산에 올라왔습니다. 경사도가 크게 높지 않은 곳입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산매매입니다. 소나무가 조금 많이 보입니다. 산에 올라오면 산이 크게 경사도가 없어서 더의 평지같이 보입니다. 소나무가 몇 그루 보입니다. 포항에서 가깝고 공단에서도 가까운 산매매입니다. 조그마한 공장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 페이지입니다. 개발이 가능한 산매매.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에 있습니다. 현황은 지목은 임야입니다. 면적은 6,887제곱미터 약 2,080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준보전 산지지역입니다. 건폐율 20%와 용적률 100%입니다. 도로와 국어는 아주 잘 접혀져 있으며 도로는 포장된 왕복 2차선에 접해 있습니다. 금액은 평당 25만원이며 총금액은 5억 2천만원입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로95 등록번호 4202-1236